Wow. <목소리도> 어쩐지 다 C70도 있더라고. 어, 그러니까. 제법 많네. 그래도. 조금 해도. <목소리도> 그래도 공항이니까 <진학입니까?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 앞에 건이리라 얘는 안열임이슬라고 감